저는 내갈리한다 네, 안녕 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유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이제 제법 겨울답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월동 준비는 모두 끝내줬겠죠 배터리, 타이어, 워시액 등 겨울 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겨울철 자동차의 한파 고장의 원인 1위는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정비업체를 찾지 않고 부동액을 구입해놓고 직접 보충하시는. 분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보충 방법은 오히려 자동차에 심각한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액 보충 시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액과 물의 혼합 비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액은 엔진과 주변 장치들이 열로 인해 생기는 고장과 부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부동액을 물과 혼합 비율을 정확히 맞춰 사용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롭기만 한데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작년에 모비스에서도 출시가 돼 판매가 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운 날씨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겨울맞이 꿀 아이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내가 오늘 소개하려는 아이템이 바로 이 제품이야. 현대모비스의 프리믹스 부동액이야. 부동액이 뭐가 다르지 싶을 거야. 추운 아침에 히터를 틀었는데 느리게 따뜻해진다면 짜증이 나겠지.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액의 혼합비율을 너무 높게 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올해 전 영상에서 냉각수 관리에 대해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지. 부동액을 교체할 때 부동액 원액하고 증류수처럼 순수한 물을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하수나 생수에는 유기, 무기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온에서 빠르게 이온화되고 부식이 발생되고 찌꺼기 등이 침전되고 눌어붙어서 냉각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혼합 비율을 맞춰서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직접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정비업체를 찾아가려니까 조금 귀찮기도 한게 사실이지.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과 귀찮은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 바로 이 프리믹스 부동액이런 거야. 제품명만 봐도 알수 있는 것처럼 부동액 원액하고 고순도의 정제수가 혼합돼 있는 제품이야. 이렇게 이미 혼합돼 있기 때문에 혼합 비율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비업체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지. 참고로 꼭 알아둬야 할게 있는데 부동액은 크게 규산염과 인산염 타입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사용해야 해 대부분의 현대 기아 차량은 인산염계 부동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엔 부동액 색상으로 타입을 구분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용 부동액과 구분하기 위해 핑크색으로 바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색깔로 성분을 구분하기보다는 차량 취급 설명서를 참고해서 내 차에 맞는 성분을 넣으면 돼 여기 부동액 용기의 전면을 보면 고성능 부동액과 고순도 정제수를 50대 50% 혼합해 제조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사용 고순도 정제수는 정제하는 과정을 무려 10단계나 거쳐서 만들어진 고순도의 초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초순수는 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 미네랄, 마그네슘 같은 금속 이온 물질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부식 방지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냉각 효율의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수 있게 한 제품인 거야. 이 프리믹스 부동액의 용량은 두 가지 종류로 나왔는데 이건 10년에 20만키로 제품이고 작은 용량이 2년에 4만키로 제품이 있으니까 어떤 것으로 사용할 건지는 참고해서 고르면 될것 같아. 프리믹스 부동액은 인터넷 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관심이 있다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되겠지 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액 원액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리믹스 부동액은 희석해서 나온 제품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제품인 거지 기존에 현대모비스에서 판매하는 부동액 원액과 비교해서 크게 성능이 다른 건 아니라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부동액에 쓰이는 성분은 흡입이나 섭취 시 맹독으로 변하는 독국물이기 때문에 얼굴과 눈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기존의 부동액 원액은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신다면 기존의 부동액을 구매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내 차의 부동액은 어떤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